너 되게 잘한다. 내가 원하는 말을다 하네. 와 완전 똑똑하네. 우리 목표 막 완전 해도 되겠다. 한 뉴런 내에서 이거 내가 원하는 말이 한 뉴런 내에서 이거였어. 흥분이 뭐 전도되는 거, 이동하는 거지? 어 잘하네. 그러면 전달은 흥분의 전달도 있잖아. 진짜 똑똑하네. 아, 이것도 잘하겠는데? 음, 여기, 여기 1번부터 해보자. 1번 여기는 무엇이여? 뭐 여기 1번 여기야. 어, 그렇지, 분극 아, 역시 잘하는구만. 분극 그, 또 말할 거. 말하고 싶은 거. 말하고 싶은 거다 말해봐.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. <웃음> 어? 기본 기본 상태 은 거. 어 그렇지. 그렇지 그 그거 기본 상태야 기본 상태.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것도 맞았어.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전이를 무슨 전이라고 할까? 아, 아 이거 이건 기억 안 나. 아, 쌤이 그러면 힌트를 줄게요. 소상인데아 잠깐만요 아 영어 생각 안나면 지지전 아 휴지전 휴지전 그렇지! 휴지전이 잘하네 좋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어, 그럼 그려볼게 그려 그 여기 이 막이 이렇게 세포막이 있잖아 네 이러면은 여기가 세포 아니고 여기가 밖이야 네 그럼 여기는 플러스일까? 마이너스일까? 어디가 플러스가 어디가 마이너스일까? 아, 진짜 잘하는구나. 멋있다.